오케이. 어, 뭐야? 어, 마을 그대로 있네? 뭐야? 아, 일부 블럭만 사라진거야 어, 맞지? 자, 과연 지도. 된다. 어, 있다! 정상적으로 된다. 어 된다. 정말 하고 싶었다, 이거. 그래, 이거 개 추억이네. 이사람면 총, 총. 어, 총이, 총이 안나온 뭐야? 야, 총이 안 나오는데, 총 게임 야, 이번엔 총으로 앉으는데? 야, <웃음> 씨, 가지가지 한다, 이거, 왜 이러냐. 진짜 가지가 야, 진짜, 진짜 가지가지 한다. 씨발, 이거 찾아가서 후루 패란 거임? <웃음> 뭐지? 야, <이거> 후루 패 <웃음> 수가 없는데? 할래? 후루 패자, 이 녀석. 아이, <웃음> 피해 안 된다. 아, 니 때려봐. 이게 말이냐고. 야, 봐, 몇만 로딩 되는 거실화요 어, 어 너이 자식. 시... 안 때려진다, 이거. 야, 그 숨바꼭질이나 할래? 술리잡기 나할래 <웃음> 여기 <웃음> 어, 경찰과 도둑이다 이 녀석 <웃음> <웃음> 이거 왜 총이 없냐 이러니까 왜 이래 도대체 우리가 뭔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은 안돼도 되던... 아까 안되던게 아니다 누가 큰 죄를 저지르게 분명하다 누군가가 COH를 금바... 안한다 어 안하는 사람이 있다 아 그런거 내 주민들 몰살당했는데 <웃음> <모르는 웃음> 몰살어 <몰라. 웃음> 이번엔 되는거 같은데 이건 될려나아총 게임 뭐. 나중에 다시 켜보자 왜 총이 안나오냐고 이씨발 어, <웃음> 된다 된다 어 이건 잘되네 깔려도 되나 블럭에? 아 이거는 상관없어 깔리면 어 되는데? 그냥 수박힌다. 뭐 밀려나지 뭐 PK는 되나? 오, PK, PK 된다 당연하지만 이거는 PK 안되면 재미없게 아이 자식아 자꾸, 나, 주황색깔 블록 밝게 할래, 이 녀석. 주황색깔 블록 밝게 하려고. 응, 당근. 응, 당근. 으나 <웃음> 주황색 밝기 응, 싫어. 침착하게 찾아가는 덕후. 당근 블록을 밝게 해주겠습니다. <웃음> 둘디서잘 아. 노세요? 으 당근 블록이 밀려났다. <웃음> 어, 잠깐만, 나, 나, 구덩이에 빠졌어. <웃음> 난 끼었다. <웃음> 야, 발가락 찡겼다. 아, 구덩이에 빠졌다. 난 망했어. <웃음> 나도 망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멸했다. 어, 잠깐만. 희망의 길이 솟아났다야나 절망의 길이 솟아난다. <웃음> 그럼 바로. 잘... 아, 좀. 얘나 아, 갇혔다. <웃음> 구덩이 옆블럭이 많아져. 에봐야 이거. 민규. 야나 운빨 실화야? <웃음> 어디 있는데? 벽을 두들겨봐. 내가 어려워. 찾아볼게. 야난 고통이다 난내 눈앞에 주황색 블럭이 있네날 위에 덮고 보여 <웃음> 한참 위에 덮고 보여 <웃음> 나 살았 오빠 저주받았나봐 아, 아 아니 야맨 밑에 주황색이 있고 그 어, 위에 차갑다. 초록색 블럭이 있는 걸로 저주 받았는데. 아 블럭 당근 모양으로 쌓여가지고 내 눈앞에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금만 <웃음> 야. <웃음> 야, <통상> 다시 시작해볼게 <웃음> 제발 대라 뭐 시작 안하는거 총만 주세요 총을 주세요 내분됐다 어, 네 내분 네 총만 딱 중돼 총을 달라고 했는 거야. 분수대에서 태어났다 내들쏜아 못준다 아너이 자식 손바꼭지이다 그러면 너술래 내다 아, 예. 얘 무슨 너술래 내다 이 녀석 아니야 오초 숨어라 으. 으악 <웃음> 캔슬 당했다 자 어차피 서버 리부은 그리 느리지 않은 거 플러그인만 잠깐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예스. Yes. 예. Yeah. 오. 야, 근데, 그, 내가, 저, 저, 한글 파일하고 PDF 보냈다, 이가 어. 저거 한번 봐봐봐. 내가 아까 저거, 저거 보면, 이게 뭔 개소리자고 있어. 이거. 어. 세개 아, 보냈다, 이가 몰라. 승환이가 봐줄 거야. 나중에 볼게. <웃음> 다운로드. 열기, 수간별남, 봅시다, 보자, 리프레쉬 로그 나중에 로그 스위치는 로그. 닌텐도 동숲에디션에 그 다음에 동숲을 사는게 나을것같아야핸드맨이내 흙불로 훔쳐간다 이.. 이.. 이.. 놈 일로와 너이 자식 가정학습 기간 저거는 그냥 야 이거 핸더맨이 뭐 안... 화했는데 어떡해 때렸으니까 화내겠지 <농쳐> 아니 쳐다봤는데 화낸다 야 가상광자만 뭐. 그거 3월 1일부터 하는거 같은데? 가상강좌도? 응 가상강좌 아닌거는 시작 안한.. 하... 안 안한거지 이러이 시간표 잘 보고 사강 신청된거 있나 잘 보고 그거 있으면 그거 듣고 응. 나는 이번주에 그때 뭐 알려준다고 했던거 같긴 잠깐만 이거는 아예 실행이 안된다 자 일로와봐 나 이거 처음 알다 엔더맨 길들여지는거 길들여지나? 여기. 어 그거 입 벌리고 짜증낼때 계속 쳐다보면 된다는데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는데? 따라오다닌다 죽이려고 따라오는거 아니니 어, 그냥 따라다니 그냥 오는거 뿐다 블로그인 오류 으악 나 엔더맨한테 뚜들기 맞을때 다이히 꼈다 <웃음> <웃음> 계속 꼬라박군야오오주무 <웃음> 코에 뭐 이상한 거나다야 아, 실수로, 플러그인 얘기했어. 야.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그, 재밌는 거. 내가 포지 수동 설치해줬는데, 그거 압축 풀고 앉아있지. <웃음> 야. 여기다. <웃음> <웃음> <야. 웃음> <웃음> 주환, 이거 압축 풀었는데, <웃음> 뭐가 <없어. 웃음> <웃음> 뭐. 일단, 서버는 온. 난그 서버에 들어와. 나 엔더맨한테 뚜적이 맞고 있을라나 제발. 기획. 시획. 오, 니가. <웃음> 어? <네가. 웃음> 야, 야, 빨리 꺼. 마인크래프트. 시획 켜야지. <웃음> <웃음> 4, 3, 2. 일 예. 일단 맵은 또 됐고 나 물에 빠져있네 나도 물에 아, 빠져있어 그 강에서 한 번씩 아니서 태어나지 않나 야총 아, 총을 주세요 총 아니야. 시발 또 <웃음> 또냐고 에반데 총이 없으면 당근이라도 줘 내일지 네. 야 <웃음> 아, 일단 다른 걸 거... 기존 안되던 다른 거부터 좀 보자. 야, 당근이다. 어, 모르피야, 어 아까 안했잖아. 응. 음. 비. 야, 당근. 내 손에 당근을 들고 있다, 지금. 야, 당근. 아, 잠깐만, 그러면 안되는데. <웃음> 안돼. 모르피인 꼴이 아, 뭐, 뭐. 있다. 야, 요거 뭐냐? 야, 어, 뭐야. <웃음> 아니, 이게 뭐야. 뭐야? 안전지대 아이가, 이거. 안전지대다. <웃음> <웃음> 나가, 이 녀석. <웃음> 이거 팀케도 안, 그 와중에 PK도 안 돼. 레전드데 야, 여기, 여기, 여기, 안에 있으면 54. 뭐? <웃음> 난, 난 <웃음> <야>, 탈출했는데. <웃음> 어 괜찮다. 야, 우리끼리 하는 거다. <웃음> 54라던데, 여기 있으면. 괜찮다, 괜찮다. 74, 74. <웃음> 안 괜찮다, 이, 안 괜찮다, 이 재준아. 나와라. 난재준이 가니까 있어도 되지. 이것 <웃음> 받 아, 아이 녀석. 어. 아니, 안 나오는 너야말로 지사. 아, 아 잠깐만, 나 탈락인데. <웃음> 아, 저 안에, 아, 저거 안에. 아, <웃음> 나 탈락인데. 아, 안에 있다고 안심하면은, 그, 날라, 날라다니는 머리 있자, 이거. 아, 그거에 참아줘. 술고 간다. 아. 아, 잠깐만. 내가 당근을 아. 들고 있어서 꼴등한 거 아이가. 그리고 어, 아까또못 해봤던 거 경마. 뭐하고 싶었 이제 경마될 걸요. 어, 경마 이거 너무하고 싶었다. <웃음> 뭐 불법 도박이 하고 싶었다. 이 녀석. 아니 그런 거 아니다. 이거 레이싱이다. 경마장 <웃음> 폐쇄해야 되는 게 폐쇄해야 되는 거아니가 포로나 때문에. 때리는. <웃음> 뭐야 데미지 왜이 네로딩 안된 거야 이거? 야 혀, 허공이 뺨 때리는데. 어? 뭐야? 말은 다졌는데 잠깐만. 말과 좀... 허공밖에 없네, 오케이. 아, 근데 나왜 좀비말이냐, 이거, 근데. 어, 그냥 말 아니야. 좀비말. <웃음> 오케이, 오르났다내보르다 로딩은 그냥만 조금 됐네. 음맵로딩도 조금밖에 안 됐어. 만신창이 됐다, 나. 왜 게임 상태가, 말이 아닌데? 안들어갑니까 음. 상태가 왜 이리 이상하지, 이거. 내 앞에 엔더맨이나 아, 네. 하나 소환해줘 잠깐만 서버 꺼져 이제 마지막 교체 이거 한번 하고 또 계속 안되면은 COH를 하는거다 어? 아무 말다 했다 기분 다시. 해. 오케이 아 컵에서 영화관 파콘냄새나다아 <웃음> 그거 알지 그 매표소 옆에 스네이크바 보면 팝콘튀기 냄새가 나고 그거 나는데 뭐야 <웃음> 누 마이크를 들고 팝콘 뀌네 팝콘 해줄까 아니. 아, 망고 깰래. <웃음> 아, 소린거 영상 봐야겠다. 못보기 내가 할 거다. 이 녀석. 아, 더러워. 재준. 재준. 야호 2, 2, 2, 2, 2, 2, 2, 2, 일단 열었어. 음. <웃음> 아, 웃긴 거 맞다. 표림 영상 보고 있는데, 씨발. <웃음> 총에다가. <웃음> 아니, 유성튜브다, 유성 튜브다, 이 녀석. 전등을, 전등을, 여섯 개를 달아놨어, 씨발. 뭐야, <웃음> 지형이 꼈어. 야, 잠깐만. 이건 내 실수. 네. 응. 실수 하나 해가지고. 응 방금 했다. 응. 면도. 우리 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총기에 한 번도 안 되면 뭐할 거야? 아 어, 히오스. 어? 아 히오스보다 더 좋은 게임을 하고 싶은데 나는. 그게 뭔줄 아나? 이거는. O -O 아니, 그것다더 좋은 거다. 로드트발로 정답이다. 아, <웃음> 아주 좋은 생각이. 아, c 이치는 그것도 클래시 오브 히어로즈다 이 녀석. 클래시 오브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다 이 녀석. <웃음> <웃음> 클래시 오브 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다 이 녀석. <웃음> 웃어가 막 전차 타고 다닌다. 야. <웃음> 덮고 와보자. 응. 아, 타르코프 해보고 싶다. 으악. 으악, 타르코프. 나 들어왔어. 자, 우선은? 우서. 아, 꼈어. 우서. 으악. 경화, 경화부터 한번 들어가보고. 야, 잠깐만, 나 스킬레트 왔는데 막고 있다. 어, 된다 오, 어? 어, 어. 예스. 된다. 된다 이 녀석! 으악! 유리창하고 나간다 이 녀석 달려! 달려! 달려야 달려. 이거 PK 안되네 어.. 안된다야 이거 뭐 누르면 빨라지냐? 점프 잘 누르면 빠르게 간다 아.. 오.. 그렇네 딱딱딱딱딱딱 어, 클릭하면 빨라지 아악! 손 아파 야메코로 들고 와딱 떨어졌다 너 네, 그로 들고 와야떨어지면맨처음이가어으 <웃음> 아, 세이브 지점까지 갈바야 되는구나. 나쭉 달려가지고. 어, 잠깐만, 나 이상한 짓 했다. 어, 덥고 빠른데? 난 떨어졌다, 또. 세이브, 이거, 세이브인 것 같고, 쭉 달려, 이러면. 근데 말한테 가려가지고, 앞에 한 번, 여아 <웃음> 죽었나, 혹시? <웃음> 야, F5 누르면 괜찮은데, 게임 또. 어, 아, 어. 진짜? 그러니까 마력카트 하듯이. 오, 그렇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마력카트 하는 것 같다. 파바바바 빠 봐. 폭도 너무 냈다. 결기 <웃음> 그, 흰색 거기 세이브가. 어, 흰색이 세이브네. 아. 아, 그래? 아쉽지만 내가 이긴 거 같구만. <웃음> 아 잠깐만. 나. 나또 <웃음> <웃음> <세이브 웃음> 떨어졌다. 으악. 열심히 턴하면서 달리고 있. 야, 난 아직 시작 지점도 못 벗어났다. 뭐해 <웃음> <웃음> 야. 1세이브 지점으로 돌아갔다 이상한 짓 하다 어.. 무리하지 말걸 좋아 두번째 세이브 가자 역 안전하게 하는게 어. 최고인 야, 흰색 조금 넓은 지형이 세이브가 어, 어 그런거 같은데 아 어, 그래? 와, 드디어 세이브다 으악! 절마 <웃음> 세이브 실패인가 아니 그냥 떨어졌다 절마는 강제로 밟을 수 밖에 없다 세이브 두개밟고 아야 나 좁은 비에서 턴을 잘못하겠다. 딱 좋다. Yes. 아... 오른쪽에 총총 대라 제발 대라 총 대면. 라 제발 대라! 제발 대라. 야나 TP 좀나 블럭이 끼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웃음> t 피될거리 이제. 어 이번에 때려. 설마. 어어 어. 어, 어? 와, 턴맵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웃음> 이씨, 발 이게 뭐야. <웃음> 오케이, 총 게임은 안 되는 걸로. 아, 총도 안 나오네. 총 확인 좀 무리고. 야, 경마, 경마 좀더 해보자. 아, 제일 <웃음> 큰데. <문재인. 질신대. 웃음> 이 녀석, 동게임에 눈이 빠지다니. <웃음> <웃음> 기다지 <기활하지>? 동게임에 <웃음> 눈이 멀었다. 승리다. 저자는, 어? <웃음> 이기는 승리다. 어? <웃음> <웃음> 당연하지 이녀석 야너 마크 하나 더안 하다보니까 실력 겁나 줄었어 야 이녀석 으아 아아 손가락 <웃음> 아니 왜왜 왜 그렇게 많이 누르는데 그냥 많이 누르다니까 워워 아, <웃음> <우와, 우와>. 뭐라고 <웃음> 야집중력무산 안된다! <웃음> 그러나 떨어져버려라 씨노이 약간 카트라이더 느낌이야 아씨 떨어졌어, 씨발. 죄송 아저고 0에서 떨어졌나? 와 개불쌍해 날려아추안에 해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앞질러 왔나아 안전운전이다 아 씨발 안전운전 실패했다 또 <웃음> 머리 눈을 가린다 오케이 오케이 비공이다 으악 아! 여기 여기는 총안에 그래. 거의 다 따라갔다 됐다 여기만 들어가면아총 게임이 돼야 레전드 그러니까 우리 2밟고 어, 달려 기달려아 드디어 1밟았다 안되겠다. 로드 두 발러를 해야겠어 아, 씨발안 돼. 아... <웃음> 내 우승이 헛되지 않았다. 이번에 8번 아... 아... 누르지 않기,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아... 아... 아... 아... 아... 게하 아... 과연 블럭은사 아... 져 있을까요? 아... 응. 아... <웃음> 근데 왜 계속 총게임 아... 아... 아... 아... 아... 그럴까? 너무 갓게임이라서 땡게임이 게임 어, 분명히 오오! 어, 레전드! <웃음> 야! 경마장이다 <웃음> <웃음> 레전드 경마장이 <웃음> 저기 왜 있어 이게 뭐야 야 잠깐만 나나 맵이 너무 좁아 니네 로딩도 안, 안 된다 경마장이 갇혔다고 <웃음> <레전드>. <웃음> 야! TP 좀아 TV 좀 갈게 안돼 이 녀석 야야 야, 여기 위에 야이 밑에 쏘는 거 같지? <웃음> <웃음> 야, 근데 이거다 이제 모로 날라다니기 시작하면 작성하 안... 그러게 응 대가리 딱뚝배이 깨질 것 같은데 살살 뭐 많아지는데 모두 날아가면 좋겠다 모로 이제 곧 날아다닌다 어, 날아온다 날아온다 근데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야 한다 어, 그렇네 모로 날아오네 가끔 튕겨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게 있다 <웃음> 야, 그럼, 아니, 나, 집에서 먼저, 집에서. 들어가면, 장례식 좀 해줘. 네. <웃음> 어. 49제 지내라, 이 녀석. 아, 야, 49제의 녀석이다. 진짜, 잘 가뒀고. 으악, 미, 이거, 비는 언제까지 내려오는 거야? 야, 비, 비는 겁나 장난 아니야? <웃음> 밖, 북구다. <웃음> <웃음> <웃음> 이거, 그냥, l c t 가쳤는데 우리. <웃음> 어, 발음 세게 불어서, 엘리베이터 못함. 야, 뭐로 너무 많아. 어, 지러 어, 야, 여기, 여기, 지금 니한 니들 여기 맵이, 응. 이거만 없으면 바로 경마맵인데, 대전. <웃음> 뭐지? 경마맵이 왜 겹쳐졌지? 고, 좋지. 야, 야, 그, 두주 맞죠? 누가 먼저 갈것 같아. 난 모르겠다. 둘다 안전지역이 아, 동시에잖아. 그리고 안갈것 같은데 영원히. 야 슬슬 냉 먹는다. 너무 많아졌어 <웃음> 그렇다. 컴퓨터가 더 오래 버티는 팀이 이기는 거다. 그러면 <웃음> 사양 배틀이다 이 녀석. 레전. 덤벼라. 난 자신 있다. <웃음> 야이 녀석. 노트북을 무시하다니. 나이 녀석 메모리가 16기가다 이 녀석. <웃음> <웃음> 여기 키키 <팀키가> 됐으면 레전드 <웃음> 어, 그러니까, 여기, PK만 됐어도 지금, 좀 우리, 집에서 피터지기 싸웠다. 그리고 내가 쫓겨난다. 야, <웃음> 야. 어. 아, 안 되겠다. 좀루즈하다 나가자. 셋, 둘, 하나 하면 나가자. 셋, 그래? 둘, 하나. 야. 아악가아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야! <웃음> 가는 길 같은 데서 아서 집으로 들어가다니. 어, 어, 그렇네. 집이네, 여기. 집으로 가지마 으악! 악 어, <웃음> 내가 이겼는데 다 <웃음> 아, 깔렸어 아이 동시에 깔렸는데 <웃음> 내가 이겼네 이제 다음에 아 다행이다 승리가 막... 아니라 우승이 있다 막판으로 달리기 한번 합시다 그래 오케이 아무래도 게임 또 다른 버전이 필요한 것. 같아 일품게임 하려면 옛날에 1.8.8에서 했잖아 그렇지? 나 아무래도 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 마을에서 달리기다 <웃음> 이게 저건 왜 있니? 있는... 어? 여긴 달리기 넓네 엄청 그건... 그리고 아이템이 없어 아~~~ 세트 전이라 아... 그런지 아이템. 아이템이 없고 맵이 넓네 티, 네. 난 이런 거안녕이지 에이, 에이... 에이템이 없다니 너무한데 이건 아나나그 그 자리 안... 여 점프해가지고 발에 안 닿는 블럭이 안 사라진다 어 윗버전은 점프하면은 그냥 거기 밑에 지나가는 블럭 사라졌거든 아 그럼 이번에 와이좌프도 그래. 맞아야 된다 덕구 공격이다! 까비 이야 yeah. 까비 아, 엉덩이 때리는 건 되네, 여기도. 아, 야, 이거는. 덥고, 남의 엉덩이 때리다, 엉덩이 맞고. <웃음> 이거는 탐사정의 모험이 아니야, 이 녀석. <웃음> <웃음> 야, 피켓이다이 녀석. 탐사정이 뭐 있냐? 티켓이 박민성 꼴등이다, 이 녀석. 야. 아, 잠깐만, 나 당근 들고 있어, 졌다. 야. 야, 뭐 하고 싶은 거 있냐, 너? 잠깐만, 나 배고파서 감자를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난총게임 하고 싶다 그건 나도 하고 싶다 어 C-O-H-R 그건...뭐냐 어. 아니, 나 지금이라도 찾아볼까, 그거? 계속 C-O-H? 아, 오케이, C-O-H 공짜 파일 한번 찾아봐봐 뭐 그런 거안 한다. 나 아, 갑자기 진짜 판을 왜 하냐? 할 거면 정품을 해야 어, 정품 사기했다며 의지가을 보였다. 근데 살 생각은 없는데. 그럼 내야 <웃음> <분대할 웃음> 생각이 <웃음> 있다는 거냐? 살 생각이 없으니. 오케이. 바이가 아니라 폴 체이즈라고 했다. 폴 체이즈. 소우 들어가. 소사망 아니면 내가 버킷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 뭐 쓰고, 있, 뭐 쓰고 있는데 아 크래프트 버킷 말고 피고스로 해야 되네어 스파이가스로 해봐 엄마 스파이가스 파 스파이. 이거 야나 구글 드라이브로 다운로드 어 자, 잠깐만 어 대원이다. 어 안녕. 몰라 대... 엣지로 받을. 야세 칸짜리가 대원이냐. 네 칸짜리가 대헌... 준원이니 너. 준원아 너 마이 컸다. 준언이... 대원이구야너 이거 가질래야이 녀석 얼굴에 문대주겠다. 야 도망갔어. 빤스런이다. 김치 아 좋아 엣지로 하니까 다운로드다 엣지 오케이 약 빵을 먹어야겠어 어? 와 이거 오랜만이다 아이템 코드 이 녀석, 나는 종이를 만들겠다, 대원이로. 어. 역시나, 뭐냐, 월드하고 포인트 그대로 냅둘게. 응. 약, 나 종이를 만들었다. <웃음> 덕구네가 보는 거 봐도 재밌는 거 하러 갈래. Coh. 좋은 근데 두 명이 사면 재미없는데 세 명이 사면 더 재밌겠지. 응 음, 그렇겠지. <웃음> 잠깐 두 명이 사면 재미가 없다고. 응두 음, 명이 사면 한... 말한건다 재미있다고 한 거죠. 아니두 명이 하는것세 명이 사는 거봐 재미없다 했지 내가. 재미. <웃음> 여... <웃음> 제... 제... Gracias. 약약약약약약약 <웃음> 약. <웃음> 약. <웃음> 약. <웃음> 약. 어디 봅시다. 야 잠깐만 사상 최초. 응. 버킷 잠 버킷창이 없는 버킷이 있다. 잠깐 서버를 끌 수가 없는데 이러면. 잠깐만 나나나나오히거나 나. 나한테 어떻게 줘야 되니? 응 음. 일러면? 미치겠네 <웃음> 나 어떻게 해야 돼? 큰일나는데? 버킷으로 해봐 아니 그.. 그 소리가 아니라 오피를와 음. 나는 분명 서버에 들어갔거든 어나 서버에 들어갔어응나 음. 밑에 밑에 뭐냐 작업하는 거 띄워놓는 창있다 이가 응 음. 윈도우 바에 있는 거응 음. 거기, 표시가 안 된다. 안 된다고? 어. 레전드거든. 그래. 나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나, 나, 나, 나 가도? 살려줘요. 잠깐만. I can't save y o 나, 나, 어떻게 해야 되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어, 나, 어. 지, 진짜 어떡하지? 나 망했는데? 왜? 그냥 아니 한, 아까 말했잖아 껐다 키면 안 돼? 어? 아니 아까 한참 전부터 어. 말하고 있었어 어더 묻지마 어, 완전 망했다고 그냥 그거 물어본 건데 잠깐만 생각하고 있다 아니 음... 뭐 어떻게 접근하라는 거야? 사라진거 아니면 애초에 없었던거가 뜨다가 사라진다 뜨다 사라진다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거지같은 일이야? 혹시 작업관리자 켜져있나 한번 봐봐 작업관리자에 음. 지금 실행중인 앱이.. 보면 있을거다 디스코드 구글 크롬 카카오톡 윈도우 탐색기 작업관리자 자바 T N 플랫폼 S E 어. 이거 마크죠? 어, 메크는 J A V A W라고 될걸. 잠깐만 확인해볼게. 확인해봅시다. 어, 자바 플랫폼 S E 바이어리 테스트경으로 나도 뭐좀 열어보자. 자 자바 DM 플랫폼 아마 명.. 명.. 명 아마 CMD로 마크사. 떠야 되는데 혹시 CMD로.. 뭐 CMD가 없다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도 찾아봐봐 그거 윈도우즈 명령 어 처리기 CMD 응. 아마 한글로프로세스 써져 있을걸? W 쪽에 보면 있을 거다 윈도우즈 뭐라고? 명령 처리기 없다고? 응? 뭐지? 왜 없냐?